어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시간 찾아왔어요 자 오늘은 홀스트롬프게임즈님의 오피라버드 이야기 꿀잼 며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반반의 유치원으로 놀러 <목소리> 플레이어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 눈이 움직였어 이건 드론인가? 딱 눌러 주니까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필라버드 어. h m <목소리> <목소리>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, 드론하고 <목소리> 오케이, 됐다, 됐다, 됐다. 자. <목소리> 아야야야. 드좀잘해 봐. 어? 어? 어... 어, 어쟤또 언제 저기로 넘어갔대? I 어. <웃음> 뭔가 공포심을 주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설퍼요. w 어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뭐야? 어, 저기도 있네. Wow, look at place. So 와 fun. 유치원 겁나 커그거그거피라버드 그, 그, 유... 그 처음 나왔던 그, 그 저기 놀이터잖아. 이 <웃음> yeah, yeah. yeah, yeah. 여기 완전 거의 뭐 놀이공원 수준인데. Okay. Okay. Oh. Oh 아니, 오피라 동상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? 본인 등판해 버렸는데. 어. 그건 아니지. <웃음> 지금, 오피라보드 입장에서는 공포거든요? 설날에 지금 삼촌집에 놀러온 조카급의 지금 화계 본능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. <웃음> 자 지켜보고 있다. 근데 야, 플레이어 너무,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? 아니. <웃음> 아니, 근데 그러면은 실제 게임에서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데 내가 발견을 못 했던 건가? How is this even? 어? 디어 가도 나? 이거 뭐, 순간이동 기술 있니? 와! 헉! Oh. Oh! 어! 급발진 해버렸어! Really 어, 근데 겁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저, 저, 거기 못 내려가겠죠? 어. Oh. Oh. 아어러워 올라와 봐라 엘르르르. 어, 지 내려갈 때마다 거의 뭐 하늘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. 오했 근데 너세잖아 못나니? 아 이게 이게 뭐가 무섭니? 자 봐. 야 그냥 눈 가리고 타면 돼. 자내손잘 잡고 내려 간나잉 가자! <웃음> the, the so 아니,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? Yeah. 그렇게 yeah. 길지 않았는데 미끄럼트 이거? Yeah. 오! 신나다! 예이! 그 오프라 보다 까부가 돼버렸어요 이거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까부 됐다고 해도 선은 넘지 말지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얻은거야! 아니야! 이 알은 내 거라고! 오, 갑자기. 저알이또 우리 핑크새한테 굉장히 뭐 소중한 아닌가 본데요. 아, 오케이, 미안해. 줄게. 오, 찾았어. 아 알. 찰 어. 이제 진짜 oh, 진정한 깐부가 된, 어, 플레이어와 오피라버드. Hmm. 네, 소통한다고 했지. Uh, nice. <웃음> <your head>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그, driving. 게임에서는 겁나 무서웠는데, 이렇게 오피라의 일상을 보니까, 서 어, 상당히 <웃음> 귀엽네요. <웃음> <Let's go. 웃음> 웃기는. Let's take a walk. Just follow me, you'll see. Oh. 어? y a y this is so fun. <웃음> 와, 공포 그 자체 했던 길도. 거의 뭐 이제 진짜 놀이공원 됐어요. <웃음> I'm coming. u <웃음> 어, 가고 있어. <웃음> uh, what is it? Well, hello there. 반반의 첫 등장 이 모습을 설마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? 아하. Uh. 해치지 uh. 않아요 친구들 나랑 같이 친구하자 oh, really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돼! 오피라! <못살라. 목소리> 이건 내가 떨어뜨릴 게 아니잖아 어, 구해줄게 어떻게 어, 살렸어 겨우 <목소리> 어디게 살았어 나 어. 자 그거 내놔봐 안돼 저런 조정기가 떨어졌어 바이바이 니들 이제 끝이야 니들 우정도 이제 빠이 어 다행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날 수가 없잖아 오필라자 뭐 기다려봐 내가 구해줄게 자자자 빠르게 날아봐 날수 있어 핑크새 아 근데 공뎅이가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아주 슬픈 새에요 야 웃을때가 아니야나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? 뭐지? 뭐야 퍼맨이랑 또 친구였어? 의외의 엄청난 인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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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림모 없이 그냥. 똥땡이 핑크새에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날 아, 보자고 아, 아, 아, 오오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오! 다았다았다았다 어, 그대로 넘어오면 돼. Up, 야 이제 완전히 그냥 나는 법을 깨달어요. 우리 이 Pick p e i g a t o o 이렇게 <해서> 완벽하게 <웃음> 문제 해결. 플어가또 용기를 북돋아 준덕분에 야야야. 너가 나오는 타이밍이 또 심상치 가 않네. 아, <웃음> 어... 뒤뒤뒤! No. <웃음> 뭐라고? Oh, you. <웃음> 어? <웃음> 안 돼. <웃음> 야 진짜 자막옥힌거야? 아 이제서야 자유를 얻었는데 천보조씨한테 저렇게 끌려가다니 어, 너 오피라가 소중하게 여기다 아 진짜 응애였어? 안녕? 어 엄마를 어떻게? y o 아. l 응야 보렴, 네 엄마야. Yes, yes, 어때 바이. 어때? t h i 어. She 보필라 <웃음> <웃음> 버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다뇨 핑크색, 넌 최고의 친구였어.